힘내자 가장 기본 살토끼 플레인 두부 식단 팽이버섯, 두부, 닭가슴살 그냥 데워먹는 수준의 식단이다 바쁘거나 먹기 귀찮거나 할때 가장 많이 먹는 방법이다 타바스코 소스는 필수 가끔 다른 식들에도 사용한다 냉동실에 처 박혀있던 콜리플라워 라이스 제대로 얼었네 파괴한다 왜 이리 단단한가 봤더니 이태리산 역시 명품 개단단 뭐고? 아깻 포장이었다한개다 먹기는 생각보다 양이 많다 조리하기 전에 운동하는 효과 살 빠지는 음식 많네 이정도 두부랑 먹으면 될것같다볶음요리에 당근은 그냥 넣어줌 비슷어보이잖아 개토끼 당근킬러 어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몇년 전에 있던 칵테일새우 칼질은 예술적으로 편집 두부는 먼저 수분을 날려준다 콜리플라워 라이스도 수분을 날리고 그냥 다 때려놓고 볶으면 끝 뚜유 두 숟갈 오버 안하고 진심 맛있다 밥 먹는 느낌이 났어 파마산 소금 칭따오 파우더 콜리플라워 라이스는 생각보다 저렴하다 가끔 이런 조리가 된 음식도 먹어줘야 버틸 수 있다 조리하면 단점이 일이 많아진다 맛있는 노력이 들어간 만큼 설거지할게 생긴다 성공적이야 란 <웃음> <웃음> 더하면 물린다 주인이고 뭐고 없는 개토끼 소스 먹을 때 성분표시 꼭 보고 당분 탄수화물 많은 건 피하자 이렇게 당류 탄수화물이 아주 적은 거 먹어야 한다 가끔 알두 개도 사용한다 닭가슴살이 없거나 먹기 싫은 날은 달걀로 대신한다 소금 대신 염분은 파마산 치즈 두부 반모 4등분 버섯 가두기 두부순 손이 더 많이 안가는 것 같다. 간편하고 좋네. 달걀이랑 팽이버섯 공합이 참 좋은 것 같다 진짜 맛있어 쇼를 하고 있네 이러면 도그오 헬창 전용 프로틴 토스트를 만들거다 정교한 칼질이 필요하다 완벽해 수분 날려주기 가끔 달걀 비린맛을 잡기 위해 요리술 한 숟가락 넣어준다 내 입에 이제 좀안 미리네 이 두부가 빵 부분이 되는거다 개풀뜯기 전문가 개토끼 선생 개풀뜯는 소리 양파에 살짝 간을 한다 뜨유 조금 식초 조금 닭가슴살은 얇게 썰어주고, 두부에 달걀물을 입혀 프렌치 토스트처럼 익혀준다. 두부빵 위에 양상추, 순 닭가슴살 두 장, 쓰고 남은 달걀물, 양파 두 장, 특별한 소스에 치즈까지. 완성! 두부 단백질 토스트. 시식전에 비타이저 양상추. 나한 입, 너한 입. 게맛있어. 입, 아니 가면이 돌아갔다. 양상추 맛이 프레쉬한게 머스타드의 적당한 산도와 양파의 신선한 단맛 진짜 맛있다. 수분 날리고 계란옷 입힌 두부는 그 특유의 두부향이 옅어져서 진짜 토스트 먹는 기분이 든다. 가니쉬, 양파 한입 다음번에는 두 개씩 만들어야겠다 살짝 변화를 주면 두부 버거가 만들어질 수도 마지막 한입은 타바스코 올해 처음으로 먹어보는 도시의 맛 성공적인 단백질 맛이다 아침을 간단하게 땅콩버터 먹기 시작하면서 오트밀이 남아 돌고 있다 오버나이트 오트밀? 만들어 보려고 한다 빈 밀폐용기 준비 향기 맡아 보는 건 필수 우유, 오트밀, 그릭 요거트 준비 왜 이리 큰거 샀냐? 항상 성분표 확인 오트밀 오버나이트는 밤새 불려서 다음날 아침에 먹는다고 한다 처음 해보는 거라 대충 때려넣는다 사실 숨기고 있었는데 나는 부자다 오늘 부자 인증한다 뚜껑은 안할타 먹는다 부자 인증 완료 밥맛이 너무 없어서 스테비아 추가 냉장고에 6시간 이상 보관하고 아침에 먹는다. 잘 불어 터졌다. 과일이나 견과류 이렇게 올려 먹던데 아침부터 세상 귀찮네. 딱 봐도 건강해 보이긴 한다. 와 맛있다 정도는 아니고 물래 먹는 오트밀보다는 맛있다. 별로 맨날 먹고 싶지는 않은데 그릭 요거트를 너무 큰거 사서 한동안 털어야 한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h yeah. a n d